안녕하세요. 투명지팡이 저번에 봤던 그 불로유 손 안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불로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자, 냄새는 약간 고소한 냄새. 크림치즈랑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 육안으로 볼 때는 참 묘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설명하기가 좀 묘해요. 음, 약간 형태는 계란찜 아시죠? 네, 계란찜이랑 비슷한 형태의 색깔이 아주 하얗고, 정말 신기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약간 요거트 맛이라고 해야되나 요거트 맛에 고소한 맛과 약간 시큼한 맛 두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제가 먹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우유를 부으셔서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는 콩가루를 넣어서 음, 불로일를 넣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콩가루를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붓고요. 이거를 이렇게 막 섞어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섞은 모습 자, 이대로 원샷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 <웃음> 제가 평상시에 자주 마시는 음료입니다. 우유에다가 이렇게 볶음 콩 가루를 타서 마시곤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끔씩 불로유를 이렇게 타서 마시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식감이라고 할게 짜잘짜잘한 부드러운 것들이 지금 섞어나서 느껴지죠 자 이렇게 오늘 불로유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불로유는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언제나 노력을 강요합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고 40년 절 다니다가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헛노력입니다 인간들의 노력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천국 간다는 꿈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단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달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 지구가 태양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를 깨달아도 일체 유심조를 해도 아무리 우주원리학을 깨달아도 달과 지구와 태양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정각, 열반, 해탈, 보리, 반야, 무화, 성불 등을 완전히 하든 기독교에서는 기도, 구원, 은사, 성령, 축복, 부활, 영생, 천국 등을 완전히 하든 지구를 벗어나면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옥에서 옥자는 말씀언 양쪽에 개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개같은 말을 하고 개같은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반대로 덕담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 지상천국에 가게 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지구의 윤회수레받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 남자가 인생동이라는 길을 걷다가 여자가 강도에게 납치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를 구해주고 의도치 않게 강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강도는 일본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리라는 곳을 걷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멀리 불빛이 보여서 가보니 어떤 여자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본능에 이끌려서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인생은 어느 날 영웅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쾌락에 빠져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궁 가서 축복 명패받은 사람은 백궁이라는 갈 곳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안티하겠습니까? 맞아, 맞아요. 허경영 신인님은 틀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 신인이 아닙니다. 맞아, 맞아요. 하늘궁에는 확실한 증인인 신인이 나타나 있습니다